강설입니다. 대우리보다 <웃음> 151문, 152문의 내용인데요. 죄의 경중에 대한 내용 <웃음> 성경 본문은 스바냐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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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분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병 사람,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 10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천국에서는 누가 큰일까 예수께서 하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인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 매토을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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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우는 이라 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범죄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했죠 범죄한 당사자가 나이가 많거나, 또 경험이 많거나, 은혜가 있었거나, 또 소명 있고, 또 은사가 있고, 그 위치가 또 높고 말이죠. 그 직임이 있을 때더그 죄가 더 커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본인이 되고 지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그 죄가 더 무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 많이 경험했다고 나이 먹었다고 뭐 좋은 지위에 있다고 큰 은사를 받았다고 본을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그냥 단순히 그걸로 좋아할 건 아니죠. 거기에 마땅히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정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죄는 더 커진다 <웃음> 일반법으로도 보면 요 일반법으로도 보면 사회의 공인이 공인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가 더 크잖아요 같은 같은 죄라도 그 도덕적 잣대가 그, 공인들에겐 더 크게 요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어, 어기게 되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뭐, 가늠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그래도 다 살, 아가는데 뭐, 공인들을 한번 그랬다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장이 돼서. 매장이 돼서. 그만큼, 그,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리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 책무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히려 또 범죄할 때그 죄는 더 무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범죄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는 달라진다. 죄의 경중은. 범죄를 당한 사람이 3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미냐에 따라서 그 죄의 값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그게, 첫째, 두째, 셋째고, 오르노아 거기까지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위권세. 부모와 같이, 또, 또, 그, 위권세로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당하게 했을 때, 그 죄가 더 무겁다. 하는 거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그러니까, 친족 살인은, 사실, 그 모르는 사람 살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값, 죄값이 크잖아요. 일반법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우고 사실 그그 그 사이코패스에게 죽을 확률보다 사이코패스에게 죽을 확률보다 가까운 이웃에게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무서워하잖아요. 사실은 가까운 이웃을 무서워해야 돼요. <웃음> 아이러니한 일인데, 음, 가까운 이웃한테 당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게 사실은 더 이제 무거운 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범죄했을 경우 그 죄가 크다. 일반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하는 것 보다 같은 지체들한테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거죠. <웃음> 사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를그 신용사회에서는 거짓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신용카드를 신용 냈는데 그걸 정상하게 쓰지 않고 발각이 돼 보세요.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돼 가지고 신용카드를 못 냅니다. 아주 굉장히 그 제한을 당하는 거죠. 그 회복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그그각 신용하는 관계인데 서로 철석같이 믿는 관계인데 아 그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게 성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될 같은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그 책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거짓말 장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 잘못 말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제. 과장하고 부풀리고 축소하고 뭐 약간 우회적으로 말하고 예? 그렇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할 때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지고 자랑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목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 자식으로서 존재하는 걸로 족하게 여기는 자식은 고약한 자식이지.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서, 뭐, 어떻게 기대하는 게 있죠. 그 본인이 이제 뭐, 잘못 살았으면 나를 닮지 말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위치로 올라가라고. 근데, 나이가 한 살, 한살더 먹고 성, 지식을 쌓아 나가도 그대로야. 그냥 아버지 아들로 나 만족해.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거 참, 그거, 고통을 주는 아들이에요, 사실은. 고통을 주는 아들. 성도 간에 말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기대치가 있죠. 그리고 또 주님이 그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 날마다 인도에 가세요. 그냥 존재로만 있게 하지 않고, 사역으로 그 완전한데,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존재하는 데만 의의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아, 이게, 적극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저런 거, 우리,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또 역할,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때참 우리가 거짓말 장이다 그런 걸 느끼고 참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자기를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저첫 번째 단락에도그 얘기가 나오는데 높은 마음을 먹으면 그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께 죄를 졌을 경우 어떤가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께 죄를 졌을 경우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가 일단 이제 읽으면서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피해당한 당사자와 관련하여 파생된 해악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범죄에 피해당한 당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범죄와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공의를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범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시편 51편 4절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자신의 존재 사역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엄청난 은사와 직임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은 안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을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그냥 아담안에서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나만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말하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 지혜, 뭐, 그 경험 뭐 이런 것들, 본을 보일 그런 위치에서 짓는 죄. 그래서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칼빈도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가장 작은 죄라도. 죄를 그러니까 가벼운 죄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거운 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웃음> 그런 까닭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최고의 형벌, 곧 죄인의 몸과 영원의 영원한 형벌을 가져옵니다. 이런 점을 놓치고 죄의 경중을 말한다면 죄를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152문처럼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152문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루가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또한 장차올 세상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고백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더 죄를 경계하죠. 정상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갖고 얘기했어요.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한 데 관심을 갖는 거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습니다. <웃음> 오직 그리토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고백은 오히려 죄를 무겁게 여기게 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토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배운 사람이라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죄를 조금 도 변명할 수 없고 죄를 조금 도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죄를, 그러니까, 방만하게 사는 사람은 벌써 이게 진짜 주, 주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거죠. 아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오히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토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고 할때 세월이 갈수록 더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거지 아 나는 이제 깨끗해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대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죄를 아시는 대로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앞장서서 대제사장에게 호가를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 반 종륜대 가편 투표했고, 그냥 얼른, 음.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으로 따져보면 제일 밑바닥이다, 이제.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까마득한 과거 아닙니까? 몇 년쯤 됐을까요? 까마득한 과거라고 해서 몇십 년된건 아니고요. 지금 고린도 전설을 쓴게 55년도예요. 55년도인데 지금 그가, 그, 회심한 게, 회심한 게,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제 속이 연도하고 비슷 나이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20, 뭐, 많게 잡아야 25년? 25년? 25년이면, 제가 이천에 내려왔을 텐데, 그렇게 뭘, 뭔때인그요 <웃음> 근데, 아무튼, 그, 오래된 시간은 시간이죠. 그,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 자꾸 기억하기 어려운 건데, 그걸 기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를 피박한 일. 그걸, 그걸 지워버릴래야 지워버릴 수가 없죠. 상처로 남은 거니까. 게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갑니다. 내가 뭐몇년 이제 성화됐고 뭐 몇,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의 책을 이제 말씀을 연구했고 구약을 연구했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얼마나 살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니. 항상 자기 죄를 고백한. 물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리에 처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참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확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죄인다그렇게 고백을 한 음.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거 제가 이제 뭐 독일 가 있을 동안 뭐 이제 구원에 대하여 1997년도 한 거로 2013년도에 복습했는데 그 다시 복수 팔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팔강인가 아마 거기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오. 구원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때 좀더 자세히 보세요. <웃음> 확신은 있, 있습니다만 자기가 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면. 자기가 스스로는 성도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꾸며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저도,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한 말에 누가 될까봐 더 못하겠네. <웃음> 아는 사람은 저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여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퀴스라는 헬라우인데 그게 마르티르 거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증인 되는 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아무튼 저는 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선생이 대사도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는 성도될 자격이 전혀 없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마음을 높여서 다른 성도 위로 올라가려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목사 위에 목사 없고, 성도 위에 성도 없고 말이에요. 교회 위에 교회 없어요. 교인이 뭐몇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교인이 많다고 뻑이고, 예? 뭐, 오래된 목사라고 그냥 목에 힘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오히려 참 죄인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주님에 참 눈을 그 끼칩니다, 주님께 형제들에게 눈을 끼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단이 옆에서 부추기기도 하고 내가 또그 자만심에 내가 너보다는 낫지. 뭐 생긴 걸로 봐서나 뭐 배운 걸로 봐서나 <웃음>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뭐 너보다 뭐 글을 못써 내가 뭐 말을 못해 이러고 이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웃음>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어, 1장 13절로 15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빗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사람을 구원시킨 게 뭐냐면 16절에, 그, 여긴 안 나와 있지만, 16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구원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아, 구원하셨다.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죄인 중 괴수라는 말은 자기가 구원 얻는 일에 가장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 얻는 일에 전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혀 깨끗한 게 없다. 그, 아까 오정강설에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각 나라 중에 그그 그, 그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인데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저기 고넬료에게 아자자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그 내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높은 마음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주님의 말에 부복해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히 교만한 사람. 알미니안들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알미니안들은 그 알미니안 교회로 가야 돼사실은 여기서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예. 그런 교리가 없어요. 오히려 높, 저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 예? 섬기는 자, 책임지는 자가 돼. 책임지는 자. 그렇다면 자기가 누구보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로 두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그런 정서를 갖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약적인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 설수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독일 교회에서는 뭐, 죄의 용서에 그 고백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의 사죄의 선언도 있고, 이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 기도할 때도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 쓸만해서 괜찮아서 뭐, 그게 나오, 나, 나와지는 나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건, 뭐, 장성한 자이건, 대사도이건 다 그런 심정으로 에? 나와야죠.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늘 직시해,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 나갑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시인의 심정을 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심정을 품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아침내 그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울과 진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 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방만하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 방만하게 찬송하고, 방만하게 기도하고, 방만하게 헌상하고, 방만하게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게, 이게 예배가 안 돼. 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간의 죄에서도 뭐 확인한 바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사람이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해침을 당하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가 개인이 지금 이 전체가 다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되는 십자가를 치고 혼자만 한가하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이 전체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폐역에도 불구하고, 배역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사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이, 언약에 특심하셔서, 예?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 자, 자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 또 찾아오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이행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죄는 직접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거슬러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한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가 열고 하는 예들을 보면 금방 확인되지 않습니까? 홈리아고 비누아스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그두 아들들 그들이 심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가 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홈리아고 비누아스가 졌는데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사람은 나나 쯤이야 이런 생각 아니고 아니고요 나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나나 쯤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주님과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의 죄를 사도가 얼마나 엄중하게 문책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들어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결국은 율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당하게 하였고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입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토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우리가. 그러나 이런 무서운 죄가 오늘 기독교 안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랬지뭐 내가 안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다. 거룩함의 감각이 상실된 시대에 만연한 현상들이 거룩한 계시의빛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성화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사실, 강설 복습을 할 때도, 그렇게 자기 죄를 낱낱이 살펴봐야 돼요. 그냥 뭐, 뭐, 모르던 거, 이미 기왕에 알았던 거 다시 또 안다. 아,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살아가길 바란다? 이런 정도로는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 앞에 탄식을 해. 탄식을. 다각도로 탄식을,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그걸 안 하잖아요. 그 분석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홈리하고 비누하스가 지은 죄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살아가고. 진짜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리토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와 신자라면 마땅히 깨어 경성할 때입니다. 언제든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만 지금이야말로 그래야 지금은 그리토 안에서 정경이 완성되고 부속사가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려가는 일에 더 매진을 해야죠. 그 다음에 두번째 이제 그리토도 오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는 경우, 성부 하나님께 대해 봤는데, 대외력 문답은 히브리서에서 증거구조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뭐 예언적인 그 게시로 다 알려주시고 그리토께서 또 실체로 오셔서 다 나타내시고 성신으로 깨우쳐 주신다. 이, 바니. 이 권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과 주로 말씀하신 구원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 위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생각한 것할 것인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그 성경과 관련해서부터 종말까지 관련해 가지고 다 살펴봐야 되는데 유기적인 것이라서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목표가 있어요. 구원은 목표가 있다고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회복해 가는 그게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이신칭이 받고 예,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축복받아서 그 그건 진짜 그참참 참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이 대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천사로 말씀하신 거하고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하고 결국 이 대조는 하나님께서 예적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말씀의 대조 아닙니까? 히울서 1장 1절로 2절 예측의 선자들로 여러분과 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의 선자는이 위대한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쓰신 좋은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후반 13절 이 아들을 만유의 그 후사로 세우시고 예. 네. 2절 후반절인가 보다. 잘못됐네. 2절 후반절입니다. 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 1장 2절 후반절이에요말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은 그리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부활하신 그리토는 천사들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이름을 받아서 천사들을 부리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이신 그리토를 섬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천사를 부리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음.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음. 히브리서 이장 처음에 보면은 바로 이 사실 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천사는 지금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데 그 천사로 하신 말씀 곧 구약의 말씀을 위반한 사람이 공정한 형벌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천사들을 부리시는 주님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범죄는 어떠하겠느냐 등하니 한다는 표현은 마태복 음 22장 5절에 인상적으로 쓰였는데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이제 한가하게 현실생활에 매워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라는게 아니죠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거죠 여기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청하였는데 그 고귀한 초청을 무시하는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요 그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 동네를 동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엄미로운 거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예배를 거부하고 예? 자기 현실에 메어가지고 살아가는다참그 무서운 일인데 무감각하게 있다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크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죄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 죄는 결코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히브리서에서 거듭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배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함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뒤로 물러가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게요. 더 풍성해지고 부여해져야 돼요. 에? 갈수록 그냥 그뭐 지끄럽지나 내놓고 그러면 안되죠. 결국은 내 죄를 더 고백하고 주님의 의의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죠. 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배도는 그리토에 관하여 알고, 심지어 그리토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리토를 부인하고, 그리토를 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나오듯이, 그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해놓고, 행위는 여전히 더러워. 입술 인식이 받았다는 건 이제 내가 죄인데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죄가 없다고 없라한거 아니에요. 근데 삶은 여전히 탐욕. 예, 이기심, 탐욕. 예. 그게 배도예요. 그게 저의 신이 배다인 이에요 신이 배에 그런 사람. 음. 그 다음 세 번째. 성신의 경우 에, 그, 네,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는 경우 성신회방죄 같은거죠. 대우리 문답은 방금 인용한 말씀 다음 구절을 증거구절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스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중하겠느냐 성신께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토를 높이고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라 그러는데 그 그걸 자꾸 이제 스스로 막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내가 손해 나고 내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손해 나고 예? 생색을 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 막는 거죠. 내런 오른손이 아닌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생색을 내면 안 되죠. 생색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자기를, 자기의 그, 그 성향을 빼놓고 고백을 해야지 옛사람의 성향 그리도 안해서 새 사람으로서 고백을 해야지 그 나를 인정하고 그거 계속 고백하면 그거 이제 정상한 고백이 안됩니다. <웃음> 성신의 인도를 잘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세의 법을 멸시한 사람과 그 새언약을 배반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볼 때는 그 불신자하고 사단과 비교했는데 예? 그 신자가 그 예, 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네? 불신자가 행할 때 뭐, 뭐가 사단도 알고 그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알고 행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성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 곧 성신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그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신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신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수 없고요. 성신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신이 아니. 그래서 성신이 필요 필요하니까 아주 필요 충분 조건으로 꼭 있어야 되니까 성신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살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살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지 더 부지하여. 그거는 그 성신을 아주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거죠. 응. 성신회방죄는 다른 말로 이제, 어, 어, 마, 아, 그 성신회방죄, 말로 성신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죄는 사람의 다른 모든 죄와 구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성신의 인도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진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에서는 성신을 근심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성신을 근심케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대적이 됩니다. 성신의 인도를 따라가야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선한 영향 그렇지 않으면 약한 영향력을 다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을 그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시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신을 근친게 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신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기업으로 택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육신과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 모였을 때의 삶 뿐만이 아니고 흩어졌을 때의 삶이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면 진짜 성신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세상 여기, 교회 안에서는 성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떠나가는 순간 자기 육신의 인도를 따라서 어 이게, 이게, 이게, 그냥 가난을 떠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사도가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도의 몸답게 거룩한 사회로서 서나가는데 방해되는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로 가까이하고 주의 형제들과 가까이하는 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죠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서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요. 그런데 그리토를 믿고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그리토의 몸에 속한 자답게 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계시는 성신을 근심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뭐 청교도 그 신학자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고 막 죽을 것 같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뭐, 아, 잠깐 주님 눈, 눈 감고 계시라 그러고 나좀할일좀 하지. 예? 뭐.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뭐 어떤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게 신자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의 방식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토를 믿고 그리토의 몸답게 서나가도록 가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는 분명한 내용과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목표가 나오네요. 내용, 방향, 목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토를 믿고 그리토의 인도를 쫓아 그리토의 몸으로 서나가는 사람. 자기는 없는 거죠. 성신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리또와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는 성신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그리또의 몸을 세우는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자랑에 쓴다면 그는 성신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 은사, 직임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성신을 근심케 하는 이니다구원을 그, 예, 그, 그러면 벌써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성부이신가, 성자이신가, 성신이신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 우리가 참, 죄의 그 깊이를 더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요,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교회가 어떻게 전진할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마음을 여기다가,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내가 뭐, 그거, 그것과 관계없이, 내, 내 계획 경, 경영, 내 인생 경영, 그건 진짜 성신을 근심케 하는, 성부 하나님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성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다 회방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야죠.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야죠. 청지기로 기도하겠습니다.